자, 이번엔 좀 독특한 스타일의 게임을 들고 왔어요. 자, 이름도 중국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부르기가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장안 캐피탈 오브 탕 다이너스티라고 합니다. 음, <웃음> 흠 직역을 하자면, 탕 왕조의 장안 수도라고 하죠. 그래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약간 좀 수도 느낌이 나는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플레이한진, 어,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튜토리얼은 이미 저는 해봤기 때문에, 본격적인 일반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런 식으로 보면 뭘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어,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튜토리얼 상에서 먼저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feng이라는 개념인데, f-e-n-g, feng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어디 스트릭트라고 해서 영문명으로 뭐 주거 아니 그 구역이라고 해야겠죠 어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발전시키는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동해 보죠 여기는 이미 발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건들 수가 없고 여기 엔타이어 맵이라고 해서 토탈 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가 그 제가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 오더를 봅시다 자 오더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한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32는 그만큼 넓다는 얘기고 어, 16은 그만큼 작다는 얘기고 8이면 완전 작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쪽 라인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진행해보죠 자 여기 먼저 가볼게요 아니 잠깐 생각을 바꿨어요 일단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주대팽 그래요 팽이라는 개념을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다 통피었는데 이거를 다 발전시키면 된다 뭐 근데 지금 기본적인 프레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멋지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한다 이런 구조로밖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즐 개념으로 음,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봅시다.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수입이 하나도 없죠. 일단은 시작을 해보죠. 자 일반 시민을 먼저 고용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개까지 자 이렇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뭐 실시간적으로 자원을 운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가까이서 보죠. 그죠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빠르게 건설이 되죠. 지금 첫 번째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건설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수입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실 그 필요가 있는 게 이것도 필요 요소가 있습니다. 필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면 그 수입이라던가 그런 게 증가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물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가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음... 그래, 이게 마켓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든. 이게 가든이고 이게 마켓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유명한 유니크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설명을 대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대학이라고 하긴 좀그러네요 여기 지금 시대 대학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학교라던가 사원이라던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주변에다 지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12개를 지었기 때문에 120의 수입이 발생했죠 한번 해 볼게요 주변에다가 어 농장 하나 짓고 아니 농장이 아니죠 우물 하나 짓고 그 다음에 가든도 이쪽에다 짓고 그 다음에 또뭘 해야 되죠 그래 비즈니스 존이라고 해서 마켓을 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볼게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수입이 좀 늘어났을 겁니다 그쵸 100에서 140까지 늘어났죠 그쵸 그리고 주변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활성화가 됐죠 그쵸 그러면 얘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일단 그리고 이것까지 완성이 되면 완벽하게 구성이 될것 같아요 자 마켓까지 완성이 됐죠 빨리빨리 만들어 주렴 오케이 좋아요 자 뭔가 다들 해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한번 볼게요 음 비즈니스 존이 영향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표시가 안돼 있네요 여긴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아 그건... 잠깐만 이 아이는 영향을 못 받았네요 아예 붙어 있어야 되네요 그쵸 자 이런 아이들은 그냥 없애겠습니다 자 이런 건 기억을 합시다 여기도 없앨게요 어차피 주변에 애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중에 영그 돈이 모이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더를 만들 수 있는데 뭐 지금 바로 질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그리고 어드밴스 서비스나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거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뭐 대략 진작에 가질 것 같은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런 걸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들은 도대체 뭘 먹느냐 한번 보자 여기 보시면 닭, 닭, 그리고 이거는 실크죠? 비단이죠? 그리고 어드밴스로 신앙이 있으면 좋고 말까지 쓰면 좋다. 이건 스포츠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어디선가 이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공률이 다 100%입니다. 100%죠? 그래서 지금 얘들이 굶어죽을 리는 없다. 일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그냥 일반적인... 어, 시민들 공간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렇게 해놓고. 자, 이쪽에다가도 하나 지어볼게요. 자, 보자. 여기다가 뭘 지으면 좋을까? 사실 이 주변에다 사원을 지으면 좋긴 해요. 근데, 어, 좀 애매하죠. 바로 지수순 없으니까. 그냥 여기는 똑같이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줄게요 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공원하고 우물을 같이 지어주고, 그 다음에 즈니스 존을 지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비어지겠죠. 자, 이거 일단 취소시키고, 여기도 취소시킬게요. 나중에 뭐 다른 건물 지을 수도 있을 거니까, 딱감안해서 이렇게 비워둘게요. 자 어디보자 꽤나 많이 지었어요 얘들이 이렇게 생겨났으니까 분명히 저희도 생산 건물을 언젠가 짓긴 해야 될거예요 일단 완성되고 나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이거 몇 프로? 아직까지는 30이 남아 돌기 때문에 문제는 없네요 그쵸? 좋아요 이런거 상관없고 종교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음.. 종교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지금 지을수 없고 자 만약에 중간에 이런 아이가 디 있다 근데 얘또 문제가 있죠 그래요 얘 한정된 공간으로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게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좀 거리가 먼데 있더라도 영향을 줄수 있다면 이런 데다 지워도 되겠죠 이거 한번 테스트 해 봅시다 자 이거 하나 없애고 자 없앤 다음에 여기다가 신앙심에 관련된 건물을 짓겠습니다. 자 유지비가 100이나 너, 나오기 때문에 좀비쌀거예요 오! 자 원더 건물을 지할 수, 그, 지정할 그지수 있네요. 자 해피니스냐 오더냐 자 오더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질수 있는 한계치를 정해준다고 했죠? 그쵸? 근데 어, 오더 같은 경우는 음, 다른 방법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피니스 선택할게요. 주변 한번 볼까요아 영향을 못 받아요. 여기는? 음 영향을 못 받는 것 같네요. 신기하네요. 그쵸? 이게 왜 제공이 안된지 이건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재료들이 제공이 돼야지 어, 생산이 되는 것 같죠? 그렇죠자 그러면 자, 시장심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해 봅시다. 어 이거 차이나에서 만드는 자기인 것 같고 얘는 뭐야? 페이퍼 종이라고 하네요. 금. 그래. 그거 다 치자. 여기서 밥도 먹고 자이 생산 건물들을 이런 데다 지으면 너무 좀 아까워요. 솔직히 아깝기 때문에 자 위치를 좀 바꿔봅시다 8개짜리를 이동해서 자 여기다가 짓는게 어떨까요 이렇게 작은데 있죠 타이핑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나요? 좀 볼게요 그래요 여기 맞네요 자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자 여기서 생산건물들 좀 몇가지 지어볼게요 자기 있죠 자 유지비가 70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페이퍼에 관련된 것도 하나 찍겠습니다. 자 갑자기 유지비가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만약에 대비해서 지금 와인 워크샵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미리 지어놓을게요. 더럽게 비싸죠? 자, 아쉽게도 이게 모델링이 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좀 히프네요. 좀 각양각색으로 지금 건설된 구조였으면 좀 이뻤을텐데 그쵸? 일단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생산품이 나오면, 이쪽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자오 오돌 봤을 땐 여기 다섯 개 밖에 더못 지우니까, 일단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 <웃음> 아니, 뭐야. 이거 100개나 생산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 좀 애매하죠? 아니면 얘들이 시상심이 부족한 건가?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이 요소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이것까지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얘들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러자 지금 이제 오더가 다섯 개밖에 안 남았죠. 다섯 개밖에 안 남았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치 타워라고 있는데. 자, 유지비가 나간 대신에 오더 8개 생성해 주죠. 호잇. 자, 이렇게 지어볼게요. 자, 또 유지비가 많이 줄었죠. 그죠? 55밖에 안 남았죠? 그럼 반대쪽에다 또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 라인에다가, 음, 이렇게. 자, 비즈니스 존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있죠. 여기다가 물하고 다들 만들어주고 에헤이 이거 잘못 지었죠? 없애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시민들 거주하는 공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자 이렇게 지면 되죠? 이렇게 놓고 또 오더가 몇개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몇개 남았니 오더? 어 갑자기 많이 생겼네요. 이거 완성되면 줄어들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축종 완성이 되죠? 자, 수입 마이너스인데 곧 플러스가 될 거예요. 집들이 만, 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수입이 늘어날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놈의 신앙심은 언제쯤 제공이 되는 겁니까, 이거? 궁금하죠? 딱 그렇다 치고. 자 보세요 이제 음 이제 슬슬 생산량을 걱정할 때가 왔어요 거의 어, 반 이상 수, 소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게 제공이 안 된다니 좀 많이 슬프네요 어? 음, 어쩔 수가 없구만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지을게요 여기 이쪽 라인이 있죠 이쪽 라인도 집을 좀 만듭시다 자 비즈니스존 하나 만들고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또 똑같이 사실 구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식으로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구조가 좋으니까 이렇게 짓는 건데 집이 이렇게 따라할 요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질게요 그리고 오더또 확인해 볼게요 아니, 이제 오더가 필요 없겠죠. 거의 다 지었잖아요. 그쵸? 음, 이러면 된것 같고. 자, 쭉쭉 올라갑시다. 올라가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시민이 145명이나 있기 때문에,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슬슬 걱정해야 될 게,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거의 생산량을 따라잡았어요. 소비량이. 그래서 일단 스탑을 할게요. 스탑, 스탑을 하고, 이 유저번 시간에는 이제 귀족을 한번 만들어보죠. 귀족을 똑같은데 만들긴 좀 그러니까, 어, 이쪽에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지우리프항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요.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이게 귀족 관련된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짓고, 이거를 회전을 시키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필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짓고 가운데다가 자 이런거 집어넣는거 이제 당연하니까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존도 만들어야겠죠 일단 음.. 애매하네요 이렇게 지을까요? 이렇게 지으면 좀 어, 비율적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이렇게 지읍시다 됐어요. 부족한 게 나중에 뭐가 될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쪽은 일단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음 어디 보자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비즈니스존까지만 완성이 되면 되겠죠 그쵸?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금 고급 자원들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될 거예요 잠깐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자 실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밥도 부족합니다 자 이런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산 건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까 전 이쪽 있었죠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밥하고 그 다음에 실크를 만드는 건물을 만들어 줄게요 자 유지비는 각각 70씩 나갑니다 그래야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로 돌아갈게요. 어디 보자. 자, 다들 하얀색이 됐어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해피니스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 이유는 좀알것 같아요. 그, 흠. 그러면 이쪽에다가 공원을 좀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물이 부족한지 한번 크해봅시다어물 괜찮죠 자 여기 어때 그래요 이제는 음저 공원도 만족을 했어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자 해피니스가 좀 많이 부족한데 템플 하나 짓도록 할게요 자 템플을 여기다 찍겠습니다 잠깐만 흐흠 그래 템플 하나 지을게요 자 템플을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 누를게요 자, 해피니스를 올리는 게 좋겠죠 자 해피니스 올려주고 그러면 행복도가 이렇게 어로 찼어요 됐어요 이러면 이쪽은 거의 더 이상 건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헌비들 아니 귀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귀족들이 한 40명 정도 채워졌네요 자,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아 이게 비즈니스 존이 또 붙어있어야 되는구나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것도 그래가지고 구조를 좀잘 잡으셔가지고 건설하시면 어떨까 같아요 자 아무튼 한번 보죠 귀족을 좀더 만들, 많이 만들까? 음 그래도 될것 같고. 그러면 이쪽 라인 있죠. 여기다가 비즈니스 존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여기다가 귀족 존을 만들 것 겁니다. 잠깐 너 너도 뭘 필요하니? 어 얘도 뭘 필요하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주변에. 자, 물 먼저 제공 시켜주고,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여기다가 공은 하나 만들어주고, 이쪽 자리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감쌉시다. 감싸고, 이쪽 끝자락에다가 비즈니스 존도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됐어 어디 보자. 음.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원더만 만들어지면 되는데, 원더. 자, 원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원더는 이쪽에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있죠? 이겁다 이거. 근데, 그 제가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유지비는 어디 보자. 아이고. 자, 실수로 눌렀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에요. 한유안디안 음. 뭔지 모르겠지만 궁이에요 크난 스킵이 안돼서 좀 슬프긴 한데 됐어요 자 어디다 만들어졌는지 좀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 볼까너 어디였니? 아여기 만들어졌네요 그런거 같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니구나 뭐예요 이거 거짓말쟁이들 자 이쪽 한번 보죠 지금 주변에 그 원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됐구나 예. 원더는 나중에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 닭도 부족하니까 자, 닭을 좀 이렇게 생산시켜 볼게요 자 이거 이동해서 이쪽으로 가야겠죠. 자, 이쪽에다가 닭을 켜볼게요. 후잇, 끝! 자, 우리 집어있니 이쪽 라인에 있죠. 이제 다시 가면, 그래요. 아이고, 또 해피니스가 모자르죠. 자, 이 해피니스 올리려면 사실 이 공원을 구성하면 되긴 합니다. 공원 좀만 더 구성할게요. 아니면 이 템플을 만들어? 그냥 만듭시다 자 여기 사원 하나 만들고 피니스 올려주고 오이끝아 그,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금 제공되는 게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원 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오잇 좋니? 좋다고 얘기해 주렴 좋대요 자딱 100% 맞췄어요 근데 이런 남는 공간에 음. 공원을 좀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돈이 많이 모자라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귀족은 여기까지만 키워놓고 지금 비율로 봤을때 평민들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뒤쪽 라인에다가 아 위쪽 라인이죠 이쪽에다 하나 더 서민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이 구조는 기억나시죠? 그렇죠자 이렇게 놓고 자, 비즈니스 존, 존, 존,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공간. 토이.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 비즈니스 존, 존.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고, 아이고, 실수로 잘못 친게 있죠. 이거 없앨게요. 됐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참 슬프죠? 그니까 러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건설 게임 유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자원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빈 자리에다 채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넘어선지, 안 선, 그 넘어선지, 그 확인하면서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밥이 좀 많이 모자르죠사 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가 가지고 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밥끝그치죠자음 잠깐 원더가 나왔네요 오 멋진 원더 아, 이 멋진 원더는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 일단 이쪽에다 지으면 안되고 좀 영향을 받게끔 여기에다가 지어보는 게 어떨까요 회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쵸? 아쉽죠? 일단 귀족 라인 쪽에다 짓겠습니다 여기다 짓을게요 회피하니회피하지 지금 다 만족을 했죠? 그래요 자 갑자기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유니크한 건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 짓을 수 없다고 언급이 돼 있죠? 그래요 뭐 다음번에 다른거 짓지 뭐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음, 다 건설이 됐네요. 어디보자. 이제 돈이 좀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원더를 해금시켜도 될것 같아요. 자, 유지비가 500씩 나가는 건데, 이제 다른 쪽도 한번 지어보자. 이런 거 있죠.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자, 이거 먼저 할게요. 호이안쨍기안 어, 그렇게 불리는 것 같긴 한데. 자 이런걸 지으면유지비가 많이 나가죠 됐어요 자 일단 이렇게 지워놓고 자유지비 400대로 떨어졌으니까 또 시민 공간을 좀더 만들죠 잠깐만 그 전에 지금 아마 오더가 좀모자랄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4개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타워를 만들어야 되죠 그쵸 이런거 하나 한두개 정도 만들면 16개가 나와도니까 더지울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셋넷자 이렇게 찍고 자 물과 공원 그리고 비즈니스 존까지 이렇게까지 됐어요. 남은 오도 몇 개? 20개 괜찮아요. 자 됐어요. 아직까지 원더가 해금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심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앙심에 관련된 건물을 좀 지을게요. 라지 템플이라고 하죠. 작은 템플 지을까, 그냥? 음 그래요 일단 작은 템블 지읍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음, 해피니스를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됐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안 풀렸죠 자 이쪽도 좀 수입을 좀더 올려 볼게요 자 어디 보자 어떻게 지면 좋을까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요됐어 어? 잘못 지은 것 같은데? 그흠... 잘못 지었죠? 이거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아니지. 반대로 해야겠죠? 자, 이거 없애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존을 여기다 지어야겠죠? 이렇게 짚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부 가 자 이쪽에 있는 아이비은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하고요. 지금 말이 모자르죠. 신앙하고. 신앙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또 이쪽으로 이동해야겠죠? 말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어? 여기서 여기 죠 얘는 좀큰게 필요하네요. 고급진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비파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해놓고 어 그래요 이런거 있죠 이런것도 좀 신경을 써줄게요 됐어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생산량은 어느정도 처리가 됐을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하니 또 이쪽 가가지고 작업을 해야겠죠 밥닭 그리고 실크까지 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제가 하는 게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이 게임 자체가 어, 이 정도밖에 어, 구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놓으면 또 정리가 됐겠지 그쵸? 난 도자기만 좀 만들어주면 되겠다 다시 돌아갑시다 도자기 하나만 만들어주고 이 아이죠 됐어요 아직까지 불가사인은 해금이 안돼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그리고 돈이 남아둘 때또 이런거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할게요 오이. 음. 요건 만족을 안하나 봅니다 500정도 생겨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쵸 정착 포인트가 500정도 있어야 된대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자 이쪽 남는 공간에 그냥 작은 집 지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 이렇게 놓고 음참 슬프죠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솔직히 그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구조로 좀 구성이 됐으면 아마 장편으로 하거나 좀더 재밌게 플레이를 했을 텐데 지금 제가 하는 플레이 방식이 거의 고정이 되어있죠 그쵸?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보여드린 게 다예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웬만한 건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뭐 이거 하다가 정착 포인트 계속 쌓이면 그때 이, 그 메인 건물들 데밍 플레이스라고 했는데 이게 어, 아마 궁일 겁니다. 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지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포인트 얻으면서 또 불가사이도 자동스럽게 해금이 되고요. 자, 아무튼 이 게임은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입을 해보시고 그 패치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싸게 구입했으니까 일단 기다렸다가 또 변하는 게 인정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